그날에는 이런 말을 계속 하신 예수님. 나중에 뒤집어질 그날에는 당장엔 안 뒤집어질 거라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. 당장엔 안 뒤집어지겠지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뒤집어질 날이 분명히 오긴 올 거다. 양심이 승리하는 날이 오긴 올 건데 그날에는 이런 거예요. 그날에는 떵떵거리고 이적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외치던 목사들 다, 다 생각할 거야. 걔들 다 사기친 것만큼 처벌 확실히 받게 될 그날이 올 거야. 그럼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일반 민중들이 어떻게 버틸까요? 어떻게 살까요?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. 그런 건 우리가 공감하되 그 힘든 중에도 우리 내면에서 외치고 있지 않나요? 성령이 어떻게 살으라고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. 양심에서 오는 자명찜찜의 신호 그거 존중합시다. 더더더 더더 연구해서 천국법 전문가 양심법 전문가가 됩시다. 그거를 도와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. 하는 이런 홍의각당 같은 모임이 계속 등장해야죠. 교회가 원래 그런 걸 해야죠. 절이 원래 그런 걸 해야 돼요. 절이. 너희 안에 육바람일 있어? 해줘야 돼요. 절이. 그래서 나부터 나보고 배워하고 나부터 육바람일 열심히 하자. 이게 이제 올바른 승려가 해야 될 일이고. 목사, 신부님도 마찬가지. 나 먼저 사랑의 진리, 황금률를 실천하고 살자. 그러면 우리 교회만큼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거듭날 거다. 이미 천국은 이미 와 있다. 이 말도 나와야 돼요. 천국이 물질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의 법이 욕심법이 아니라 양심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, 천국 사는 시민이 됩니다. 그런 한 분이라도 더제강이 듣는 분 중에 천국의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래요. 몸은 여기 있어도 그렇죠. 겉으로 볼 때는 마귀의 군대에 입대한 것 같아 보여도 저 속은 천국의 법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. 되시기를 바라요. 누구나 그리고 그걸 알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누구나 막연히는 바라요. 다만 자신의 이해관계가 너무 걸려있다 보니까 당장에 바라진 않아요. 저 천국이 오면 좋겠죠. 근데 많이 지금 어디다 투자해 놓은 분들은 대박난 뒤에 천국이 왔으면 좋겠죠. 갑자기 돈이 가치 없는 세상이 되고 막 이러면 좀나 엄청 고생했는데 거기다가 투자했는데 우리 집 집값 한번 올라 보고 좀 천국 왔으면 좋겠다. 내 주식 한번 제발 대박 천국보다 더 원하는 게 사실은 주식 대박 뭐 이런 거죠 사실 이게 인간의 욕심법대로 살고 있다는 우리의 실전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천국에 오면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그 알량한 그 욕심 때문에 지금 나도 한번 남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성공 좀 해보자 근데 다 성공하는 사회로 갈 수도 있는데도 막아요 막고 싶은 게 사람아 일단 나까지 성공하고 내 옆에 놈다 대박나가지고 막 호압한 생활을 했는데 딱 내가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막 대동세계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<웃음> 태평세계를 만들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면 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마음도 가능하죠. 이게 인간의 참 욕심입니다. 저도 있어요. 보면. 그런 마음이 있어요. 적당히 해라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. 우리가 남을 남을 향해. 쟤는 아, 나보다 더 노력 안한것 같은데. 뭘 얻는 것 같을 때 뭔가 뭔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. 그런 거다 이해합니다. 다 이해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손잡고 천국 들어갈 방법을 연구해 내야 되지 않을까요? 응. 너 마음 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. 그래도 우리가 함께 천국 가면 더 좋지 않을까? 라고 끌고 갈수 있는 그 분들이 사도죠. 이런 사도들이 많이 나오셨는 천국법 전문가들.